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일자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날짜만 입력되도록 하라고 했죠.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전부 다 입력하지 마시고 20-6-2 쓰시고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나머지 숫자는 기입이 됩니다. 되돌리기 해주시고 판매일자에 범위를 지정해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글자를 클릭하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번더 클릭하셔야 되고 글자 위에 그림을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설정 탭에서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시작 날짜는 20년 1월 1일을 기입해 주시고 끝 날짜는 20년 6월 30일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 메시지도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설명 메시지 제목은 문제에서 보이는 그대로 똑같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입력 날짜 범위 설명 메시지에는 1월부터 6월까지라고 기입해 주시고 오류 메시지도 입력하겠습니다. 스타일에 보시면 중지는 X 모양이고 정보는 I 모양입니다.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날짜 확인을 기입해 주시고 오류메시지도 입력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설명 메시지가 뜨고 날짜를 틀리게 입력하면 오류메시지가 정확하게 뜨게 됩니다.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 값은 수정하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는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행사 구분의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주시고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입력하기 위해서 목록을 클릭하겠습니다. 원본에 해감연, 고희연, 산수연을 써주시고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시고 제목의 행사 부분 설명 메시지를 입력해주시고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스타일은 중지가 맞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제목에 입력 중지를 기입해 주시고 오류메시지를 기입해 주겠습니다. 확인 설명 메시지가 정확하게 뜨고 다른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피로연 엔터 치면 오류 메시지가 정확하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실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명이 만약에 삼성이 있다고 라 가정했을 때 실수로 입력을 삼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잘못된 거래처명이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오타를 내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많이 씁니다. 상단에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르신 다음에 설정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원본을 클릭하시고 거래처명을 다른 시트에 따로 이름을 쭉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거래처명에 목록을 범위 설정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는 여기에 목록이 뜨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름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입력할 때도 오타를 내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이름을 실수하지 않고 기입할 수 있게 됩니다.